안녕하세요. 심의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준 프로입니다. 오늘 드디어 제가 미션을 깨는 날이 왔는데요. 해운대 비치 골프의 리조트에서 아름다운 경관을 보면서 미션을 한번 해볼 텐데 하필 오늘 부산 원래 잘안 추워지는데 진짜 진짜 추워진 날이 돼서 솔직히 105타나 110타로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으뜸님 실력도 만만치 않게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진짜 <웃음> 제가 옵션 이렇게 한번 난이도를 한번 봐봤는데요 네. 사실 난이도가 사실 쉬운 편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그럼? 근데 제가 또 옆에 있으니까 제가 누구예요? 그러면 백탈을 깨도 백탈을 안 깨도 다 프로님 덕으로 제가 돌려드릴게요 아 이렇게 음... 책임 네. 정가를 네. 근데 오늘 황하에 오기로 했는데 황하이 언제 오죠? 부모님 부모님 타격 들어라 안녕하세요. 너 오늘 컨디션 어때? 짓발바질 어. <웃음> <웃음> 너 오늘 이런... 조건 알지? 내가 마이너스 1타씩 오케이가 있고 오케이가 없고 그러니까 한 올에 한 타를 주고 그치 음. 그리고 내가 지금 오케이가 없고 그냥 정확하게 쳐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언니가 100타를 만약에 깬다고 생각하면 너는 팔 내가 팔 1은 쳐야 되는 거야 81. 이건 도둑이야 왜? 너무 나 연습도 하나안 하지 야 스크린에서 네가 못뭐 치고 같이 라운딩에서 다시 본대를 보여주겠다 했잖아 보여줄게요 보통 그 아마추어 골프를 계산할 때는 거리를 어느 정도 컨실드를 주죠? 보통 포토 하나 아니에요? 포통 예, 하나? 하나. 아니요, 드라이버도 줘야 되는 거아니야요골리야난총 골프를 어디서 배웠어? <웃음> 나 너랑 <웃음> 여기서 배웠지. 아, 진짜 이상한 데서 배웠을 고 같아. 아니, 참으로 저는 드라이버 하나를 아, 얘기한 적이 없는데. 골린이. 골리니? 스을 뜨면 골린이다. 그죠 아직 골프를 잘 모른다. 네. 아마추어다. 네. 오늘 백타 도전을 한다. 그쵸. 좀 봐줘야 된다. 그거 드라이버 아, 해줘야지. 보통 그한 클럽 줘 벙커 클럽, 퍼터 한 클럽, 드라이버 한, 한, 한, 한 클럽 줘라. 퍼터 <웃음> 한 클럽 안에 들어왔을 때 오케이 받는 걸로. 얘는 음. 괜찮을 음. 네, 것, 안될것 같은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언인 같은 경우는 콜컵의 소리를 듣는 거를 아, 이제 네. 마무리 하시는 거라고 음. 얘기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드님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한민국 골프에서는 이 멀리건 두개는 국룰이거든요. 아 국룰이? 아니 오늘 날씨랑 바람타자면 솔직히 홀마다 하나씩 멀리건 줘야 돼요. 근데 이대로라면 아마추어 아니, 뭐. 아, 그게 아니야. 아니라 이대로라면 오늘 8 0대도 쳐. 이제 멀리건 두개 정도는 아마 보시는 분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퍼터 길이 안에 들어왔을 때 음. 오케이. 오케이. 음. 네 그거까지만. 와. 나머지는 이제, 이제 다른 아마추어 골퍼분들이나 아니면 프로들이 하는 그 룰대로 그대로 네. 쭉 음. 가는 걸로. 음. 음. 이벤트 홀이 있대요. 3번이랑 8번이랑 11번이랑 16번 홀이 이벤트 홀인데 그 이벤트는 이벤트 홀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 이벤트에서 뭔가 미션을 성공하면 우리 제작진분들의 사비로 제작진분들한테 선물을 드리고 무슨 네. 소리예요? 아니야? 이벤트 홀에서 저희가 미션을 성공하면 우리 비브리브에서 히브튼 채널 구독자 버금이들한테 선물을 주는 거고 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미션을 실패하면 음. 우리 돈으로 버금이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아, 이러나 저러나 거예요. 제 돈이네요 아 나는 무슨죄야? 나는 갑자기 여기 껴가지고 넌 출연한죄, 나는, 나는 출연한죄야, 아, 출연한죄. 만약에 얘랑 나랑 대결해서 지잖아요? 그럼 진 사람 채널에서 완전 망가지기로 어. 하나. 망가져야 돼. <웃음> 어금이들 선물 줘. 못치는 거다 들켜. 응. 우리 아영이 멘탈을 <웃음> 제가 잘했들어볼게열 화이팅! 화이팅! 가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약간 어떠세요? 이렇게 긴장? 설레? 지금 방금 빈스윙 연습 좀 하니까 네. 어, 약간 기분 좋아졌어요 기분 그러다 좋았어요. 날씨가 좋으니까 음. 이 날씨를 즐기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아. 사실 골프가 이렇게 막잘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음. 걸어만 다녀도 좋지 않아요? 맞아, 그냥 좋아. 걸어도 좋아 아, 네. 나 일단 내 생일 티샷이 첫 번째로 치는 게 처음이라서 좀 떨려. 네 번. 두 번째로 치다가. 아 수인 좋아. 굿샷! 어, 괜찮은 굿샷 거 괜찮은 거 같은데 왼쪽 해저드. 아 근데 잘 쳤어, 잘 쳤어. 잘 쳤어요, 잘 괜찮아요? 쳤어요, 괜찮아요. 거의 페어웨이 중앙에서 왼쪽으로 와가지고 <웃음> 네. 튕겨서 나가가지고 아. 이건 조금 아쉬웠어요. 아영아 잘해라. 어좀 떨리네. 시험 나온 느낌 드네. 우측. 들어와라. 우측? 살았어. 살았어요? 안 보이는데? <웃음> 가보자, 가보자. <웃음> 저건 오빈가요? 네. 우측 오빈가요? 아, <웃음> 너무 우측 봤나봐. <웃음> <웃음> 아니야, 살았을 거야.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까? 아, 감독님들이 봤겠지 뭐. 네? <웃음> <봤을 것> 같아. <웃음> 아, <웃음> 아, 그럴까요? 우트님, 네? 저희가 아쉽게도 해저티에 와 있는데, 해저티에 와 있을 때는 모르... 세 번째 타죠. 세 번째 샷이죠. 네. 무릎 높이에서 공을 떨어뜨리고 원하는 위치에 치면 돼요. 이걸 기준으로 어디서 해야 돼요? 어, 이 뒤. 예, 이 뒤를. 뒤. 그러면은 바로 앞에서? 무릎 높이. 여기서? 네. 네, 그렇죠. 오케이. 방향이? 약간 우측 우측포세요, 토니. 네, 약간 우측포야될것 같아요. 아! 아 아까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언니 없는 거예요? 맞바람. 잘 갔다, 굿샷! 와, 굿샷. 감사합니다. 아 올라갔나? 아, 아니요, 거? 왼쪽으로 고기 좀샜어요 아... 으뜸님, 여기서 올려서 네. 한 번에 넣는다? 고기! 고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죠. 여기 몇 미터 정도 될까요? 여기서 거리 제가 봤을 때한 60미터 정도 보면 돼요. 당연 너무 좋고. 굿샷. 너무 커서 나요? 어, 나 거리가 어떻게 해. 좀 길었어. 탑볼 맞아서 그래요. 어프로치 한번요한번 더. 네. 일단 가시죠. 자, 목표를 더블보기로 바꿨습니다. <웃음> 아영님, 화이팅 어, 야, 화이팅 약간 저 혼자 치고 있잖아. 아, <웃음> <웃음> 어, 그만 가라. 붙어, 붙어. 오케이. 좀만 더 왼쪽 볼까요? 오케이. 좋아요. 쳐볼까요? 나이스! 어? 생각보다 잘했어! 피가 좋테니까요 난리나, 난리나. 저 정도면 아, 괜찮아요. 잘 쳤어, 잘 쳤어. <웃음> 여기 약간 오르막인가요? 네, 많이 오르막이에요. 많이 오르막? 네. 나이스! 어? 오케이, 존! 오케이, 존! 오케이, 존! 오케이! 컷시드! 우와! 자 트리... 원이 딱 그려져 있네 오케이 트리플 존이 ]인가? 트리플 아... 잘했어 잘했어 양 반했어 양 반했어 잘했어 우리 아영이 지금 보기 퍼실까요? 네 과연 들어가 있지? 아아 아... 아... 어, 잠깐만 아와 이렇게 아... 많이 흐른다고오케이 나갔어 오케이 존에서 와 이렇게 많이 흐른다고 아영이 넣어야 되니까 너야 캐리플이잖아요 어, 지금. 근데 만약에,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흐르네요. 맞아요. 바람을 타고. 지금 약간 이홀커브 위치가 굉장히 아, 까다로운 곳에 아, 위치해 있어요. 멋있어. 와. <웃음> 아 이런 첫 돌부터 양파한 건가요, 저 지금? 아. 그래도 잘하셨어요. 첫 돌이잖아. 첫 돌이잖아. 자, 우리로 이동해 보시죠 <웃음> 토토를 어떠셨어요? 로비빵, 해저드빵이었지만 그래도 좀 힘들긴 한데, 아, 어. 잘칠것 같아, 네, 아, 같아요, 오늘. 그렇죠, 오늘 뭔가 잘칠것 같아요. 첫턴부터 완벽하면 와. 풀어져 어, 어 첫턴부터 완벽하면 풀어져 맞아요, 조금 그거가 그래. 없는 자신감이, 자신감이긴 한데, 그래, 이제 2번 홀이 시작 홀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 어, 아. 그럼 2번 홀 망치면 3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 그 다음에 아. 또 4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5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 오케이. 계속 그렇게 시작 내가 오늘... 정답, 정답. 어. 자기 합리화. 어, 계속 시작, 계속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 계속 리셋. 어, 계속 리셋 되는 거 정답, 자기 합리화. 파슬입니다. 승리하지 않아. 자 2번 홀 파슬이고요. 으뜸님 7번 아이언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어 승리 너무 좋아요. 그대로 보고 칠까요? 네 맞아요. 그대로 네. 보고 치면 될것 같아요. 어디가? 아 약간 왼쪽이야. 어! 또 해저드라고요? 해저드인가요? 해저드 해저드예요? 괜찮아, 해저드. 언니, 한타, 괜찮아요. 한타. 괜찮아요. 해저드니까. 세 번째부터 잘할게요. 아이이 말대로. 네. 와, 푸시합다잘가 와, 나이스. 나이스. 오 오. 오. 잘. 아, 잘 치시는데? 그이더니 저희가 지금 약간 해즈드 버프를 이용을 하고 있긴 해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오비 같은 경우는 티박스에서 한번더 쳐야 되는데 네. 이제 해즈드 빨간 만뜨 같은 경우는 이제 해저드를을 따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죠. 오히려 오히려 좋아. 사실 좋은 자리에서 또 치면 되니까 네. 벌탈한번 먹고 응. 그래서 좋게좋게 좋게 생각하는데 네. 이제 해저드는 버프 어. 줘야죠. 해저드 아니 괜찮은데? 그렇지. 다시 한번 더. 자 어프로치는 몸을 돌려야 된다 했죠? 오케이, 좋아, 좋아. 그렇지. 오, 아 너무 길었나? 아니야, 잘 쳤어, 괜찮아. 아, 진짜 많이 굴러가네요? 맞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그릴 튀어나온 거 아니야? 조금 뒤로 넘어간 거 같긴 한데 퍼터를 네. 해도 되는 상황이면 같이 퍼터로 할게요. 지금 이게 셌던 거예요? 좀 셌어요. 음... 아, 근데 조금 어프로치가 나을 네. 수 있겠네요. 다시 피로 한번 해보자. 할게요. 네 나이스! 잘, 잘 쳤어! 잘했는데? 어, 나이스! 나이스. 이거 그러면 네 번째 샷이에요? 그렇죠. 내가문제였어볼 쳐주세요. 아, 너무 어왜안 휘지? 방향도 잘못 받고 거리도 살짝 좀 아쉬웠어. 그래요? 이런! 7점. 오케이, 좋아. 10cm 안, 안 되게 조금만 쳐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 좋아요. 이이 <웃음> 아! 오 아우 아깝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양파구만. <웃음> 제가 파 3부터 잘해볼게요. 아, 아 여기 3월 사물, 3월부터. 아우 와, 나 지금 했다. 터 위축했다. 어 아우. 이거 그린이 오늘 세가 지금 포터가왜더 빠져? 그린 조금 빨라요. 그린 이 조금 빨라. 야저 <웃음> 지금 뭐 했어요? 또 양파야? 더블했대. <웃음> <웃음> 원우시켜서 <원혼에 웃음> 더블? 뽑았다 <웃음> 했어. <포포? 웃음> 근데 이제 삼 <3번> 번을부터 시작한다. <웃음> <웃음> 이제 삼 <3번> 번을부터 <웃음> <진짜> 시작한다고 <웃음> 나각하 어. 이제 시작한다고 생각해. 맞아요 다시 리 다시 이제 3번 홀이 오리 1번 홀인거야 난할수 있다 시작인거야 다시 아영님은 퍼터에서 좀타수를 많이 이루시는것 같아요 어... 얘 원래 퍼팅 되게 잘하거든저 원래 퍼팅... 그래 원래 잘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을부터 잘하면 이제 확 주는 거지 그렇죠 파3에서원원을 <웃음> 시켜서 ]는데. 제가 뻣한건좀 오랜만에 있아가지고 <웃음> <웃음> 그게 아. 이제 인간미라고 하는 잘안 나오잖아 어. 인간미라고 하는 거지 이제 어. 골리니 컷아니야그 정도면은? 그렇죠 아연님께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나 보면 재밌잖아요 아 그치 그치 지 아. 보분들을위해 재미를 위해서 재미를 음. 퍼포먼스 와내그거 네, 몰랐네 자3번홀은 파5고 여기는 이제 아연님이 이제 떠오르기로 했기 때문에 네아연 먼저 아연님이 먼저 치셔야 돼요 치세요 아연님 이번 오너는 아영님입니다. 롱기스트로 할게요. 네, 네. 롱기스는 트 페어웨이를 유지하는 사람이 페어웨이를 유지하고 파까지 해야 롱기스 트상 어, 뭐야 너무 맞아. 어렵다. 잘저 바람, 잠깐만요 바람. 바람 뭐야? 바람 맞아. 나 이거 너무 신기해요. 근데, 이거 골프 치는 <웃음> 사람데 이렇게 하는 거. 어 그샷. 어, 어 그샷. 어? 약간 왼쪽. 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 페어웨이는 지켰을까요? 어... 롱기스트 물러갔나? <웃음> 페어웨이 안착하는 걸 목표로 네. 스윙. 너무 좋고 오, 샷! 오, 샷! 오! 야 이거 롱기스트 오! 할 수도 있어! 와 미쳤어! 맞아요? 굿샷 굿샷! 완전 제가 잘 쳤어. 부터 잘한다. 했다. 굿샷 굿샷! 와 이제 나오네. 스크린에서 나왔던 모습이 나오네. 잘 맞으면 재밌는 게 골프 때. 아, 잘 맞으면 이렇게 어렵단 말이지. 아 근데 아영 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네. 아까 전에 이제 치기 전에 꼭 이렇게 잔디를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확인을 했잖아요 네. 근 사실 그게 보통 뭐냐면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이제 사실 확인하기 위해서 헷갈릴 때아 네. 이게 뒷바람인지 맞아요, 아니면 옆바람이 헷갈리는데 아까는 거의 태풍 수준으로 뒷바람이 불기 했거든요 <웃음> 근데, 아, 근데 갑자기 전, 바람을 네네. 체크하는데 혹시 그게 혹시 이유가 뭔지물어보안 날까요 헷갈리던데요 어, 헷갈렸어요? 약간 이게... 전 1cm 로 <웃음> 보거든요. 아 센티미터 단위로 보는데 100cm? 아까 그게 이게 지금 몇 센티미터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건데요. 원하는 대로 나갔어요? 네, 데전 저는 를 정확하게. 오, 아 일부러 표현이 <웃음> 바깥쪽으로 봤구나. 네, 왜냐면 롱게스 언니가. 처음에 가져가야 기분 좋겠지. 게다 그렇구나. 공은 일부러 뒤쪽에다 쳐준 거거든요. <목소리> 어쩐지. 아, 저는 그러면 은 이제 아이언님한테 이제 네. 방송도 더 배워야 되고 아, 네, 네, 이제 네, 네, 골프도 네. 더 배워야 되는. 많이 아, 팬스도,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어? 죄송해요. 아 그렇죠. 너무. 아으튼님 어, 걱정하지 아, 마세요. 같이 있네. 오, 오 같은 데낌야 아, 어, 잠깐만 내가, 롱기스트 누구야? 야, 누구 거야? 아 내가 이내어 내가 이겼 <웃음> 내가 이겼어! 내가, 내가, <웃음> 내가, 내가, 내가, 아, 아, 이거 내봉이었네 아, 봉이 내가 얘만 이겼어. 아 롱기스트 아, 이겼어요? 아. 역시. 이거 몇 미터 나온 걸까요? 내가 봤을 때그 정도 180 나온 것 와. 같아요. 내가 언니 기분 좋게 해줬지? 아 고맙다. <웃음> 됐어. 뭐가 고마워. 뭐. 몇 미터 남은 거예요 이제? 저 유틸 노력? 유틸 해봐요? 유틸 쳐봐요. 유틸 쳐볼게요, 오번 네. v 네. 나왜 이러지? 아, 어, 약간 왼쪽. y o 지만괜찮아요아니 e r Oh, 괜찮아, 괜찮아. 러프. y e 지만 괜찮아요. 괜찮아요. w a 지만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i t 님 준비할까요? 네. w 우 i 어! t y 롱기스트 n 살짝 우측 보고. o 음. 백스윙 익숙하게 만들고. 회전 오케이. 회전에 집중해 주세요. 너무 좋고. 오, 어? 잘 쳤는데. 괜찮아. 살았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아,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잘 쳤어, 잘 쳤어. <웃음> 어. 그래도 첫 번째, 네. 첫 번째 유틸인데. 네. 실패하지 않았어요. 잘했어요. 잘 이제 떴어어. 으뜸도 잘그 뭐래? <웃음> 으뜸이죠. <이제> 유틸. <웃음> 유틸도 잘 치셔. 아. 오, 이 3번으로 되니까 나오는데요? 기분 좋은데요? 응. 아영이 어디 갔지? <웃음> 어, 아, 제가 <웃음> 울게요 네. <웃음> 저희는 타고 가시죠? 네네. 150. 150에 빠바람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벤트 홀이잖아요? 네. 만약에 으떤님이 팔을 하는 순간 이제 롱기스트가 되면서 이제 우리 버금이든, 버금님들께 이 선물을 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 팔을 못 했어! 그럼 제 사비를 드려야죠. <웃음> 아, 그쵸. 아영이 사비, 제 사비 반반해서 과연 아영님잘 치실지? 은근히 긴장이... 하영할 때! 어디 야! 어디 왼쪽. 카트 카트 나갔어? 어, 아니요 나가지도 않고 다시 들어올 것 같아요. 아, 괜찮아 진짜? 괜찮아. 너 오늘 왜 이렇게 왼쪽 좋아해? 나? 그 그냥 그런 날이 있잖아. 나 지금 우측에 있거든 나는. 제 그런 날이 저거 있잖아. 저거예요. 와 경사가 경사가. 아 굉장히 거의, 어려운 상황인데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안돼 안돼 더 쓸어야 돼. 더. 찍으면 안 되고 쓸어야 돼요. 좀만 더 오른쪽 오케이. 아 너무 많이 봤다. 오케이 그 정도. 팔로만. 오 너무 잘 쳤고, 오오잘 쳤다. 굿샷! 괜찮아요? 오, 잘 쳤어, 잘 쳤어, 잘 쳤어. 하트 나갔나? 안 나갔어, 안, 안 나갔어. 괜찮아요. 이동! 이거 되게 어려운 샷이었어요. 맞아요, 진짜 어려운 샷이었어요. 가르시다. 음, 설마, 공이 없어지진 않았겠죠? 위에까지는 안 왔고, 네. 여기. 아, 여기 있어요? 예. 너공 찾았어? 너 여기 있는데, 나 옛날에. 야, 풀이 진짜. 이만큼 긴데? 트러블 연구소라고 <웃음> 트러블샷만 연습하는 프로그램 나 MC였거든. <웃음> 진짜? 이거 다 해? 나할줄 알지. 아 진짜? 아니, 근데 어. 오늘 왜정글에계세요아저 <웃음> 트러블샷 보여주고 싶어서. 뭐야 안 거기 막막 아나콘나 막 나오는 거 아, 아니에요? 트러블샷을 한번 보여줘야 돼요. 아, 아네 알겠습니다. 와 나이스! 꺼내기 꺼내기 꺼내소! 오! 나이스! 나이스! 뭐야? 투어 프로야? <웃음> <웃음> 아니 뭐야? 아이돌 <웃음> 엔딩 이쪽 보르면 돼요 그대로? 자 좀만 더 왼쪽 볼게요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좀만 더 멀리 으세요 오케이 어디 가? 아, 우측 괜찮아 <웃음> 저기서 업체으로 더해서 울리는 진짜 이동. 우측으로 가네요? 맞아요 제가 얘기한 우측보다는 좀 많이 우측 가긴 했는데 네. 몇 미터를 봐야 되지? 어, 20 미터. 네. 나이스. 나이스. 잘 쳤어. 와, 안 쳤다. 와, 와, 씨, 와 이거 땅할수 있었잖아. 아, 진짜 아깝다. 땅할수 있었잖아. 또 앞으로지? 또 앞으로지. 아! 오케이, 좋아요. 어우, 아, 아. <웃음> 정신 안 차려. 잠깐만 <웃음> <웃음> 정신 안 차려 정신 안 미안해. 차려? 어프로치 너무 많이 했어 이번는 <웃음> 다시, 다시 한번더 오늘 배타 안깰 거야? 아, 거야? 다시 한번 집중 퍼터 할게요 퍼터 할게요 퍼터 할게요 나이스 어? 오케이 거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잠깐만 음. 가봐야 돼 이거 가봐야 돼 이거 가봐야 돼 가보자 <웃음> <으아>! <웃음> 이게 세상에서 제일 부담스럽지 않은 아니. 잠깐만 아니죠 안 돼, 안 돼. 아니죠 아니죠 으드님 마무리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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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아, 와. 아 근데 점점 좋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어. 왜냐면 양파했고 더블했고 더블했잖아요. 그렇죠. 어. 나 지금 되게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 잘하고 있어. 다시 리셋해서. 일단은 이제 요건 홀에서 지금 일단 네. 좋았던 소식은 늑뜸님이 드라이버를 잘 쳤다는 거. 박수. 너무 드라이버잘 쳐서 이제 잘했어. 네. 너무 잘 쳤다는 거 있었고 이제 좀안 좋은 소식은 뭐냐면 이벤트 홀이었잖아요 저희가. 아, 그래서 이제 것... 팔을 의님께서 하셨어야 되는데 아, 아영이랑 저의 사비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우리 버금이들한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배트 후렴은 까맣게 잊었어 그러니까요 아, 까맣게 고 계시더라고요 드라이버 때 잘하고 내가 지금 팔을 하는 상상을 했다가 일단 아영님은 이번에 후렴 몇 타치셨어요? 더블이요 더블 아, 치셨어요? 지금 만족해요 봐봐요 양팔지 더블했지 더블했지 이렇게 했지 않아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좋아지잖 좋아지고 있어. 어? 발전하고 있어. 아주 오. 아주 긍정을 하고 있 너무 좋은데 마인드. 도치 시죠캐리 어. 어? 왜 물이? 바람이 지금 저기서 여기가 제 얼굴 지금 쌓는기 때리고 있어. 물이 물이 여기까지 날라와요. 아, 여기는 벙커 보고 치면 좋겠다. 와, 스윙 진짜 좋아. 얘, 얘 스윙이 좋은데 이제 스윙을 까리고. 발휘할 때가 왔다. 와굿샷. 와악성스트레이트, 와, 악성스트레이트. 어, 잘간 거죠? 와나이스. 이제 풀렸구만. 상아영버그인님들 이제 시작, <웃음> 이제 시작할. 이제 보여드릴게. 요내 멋짐을. <웃음> 좀만 더 왼쪽 볼게요. 그렇죠. 오, 나이스, 좋아, 시작! 오, 아! 좋아, 괜찮죠?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아, 날르면 됐다, 갑시다. 근데 지금은 또 아영이는 왼쪽, 오른쪽으로 쳤고 나는 왼쪽으로 쳐버렸네? 왼쪽도 보여드리고, <웃음> 오른쪽도 <웃음> 보여, 아, 보여드리고. 다양한 경관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 이유가 있는 거네요, 아영님 얘기로는 다 이렇게 는게다 이유. 이유가 있다. 이유죠 오케이, 백스윙 좀만 뒤로 가면 좋겠다. 네. 어, 우측 너무 가깝다. 좀만 더 멀리, 좀만 더 멀리. 오케이. 어디가? 괜찮아, 괜찮아. 저기서, 저기서 저기도 치면 되지니까. 되지. 진짜 우측으로 가네요. 이제 인공 장애물이기 때문에 네. 저기서 이제 옮겨놓고 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아이언이 네. 어디 있어? 제 거는 이제 이쪽으로 가면 바람을 한번 체크해야 돼. <웃음> 맞바람이 되게 심하네.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 너무 심한데 예, 본인의 근데 판단이 되게 중요한데 아... 어떤 판단을 하든 사실 후회를 하긴 마련이에요. 아... 후회 없는 신인. <웃음> 무슨 <할수> 말씀이세요? <웃음>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웃음> 나이스. 오, 잘 갔다, 잘 갔다. 너무 잘 쳤다 피나이. 나이쏜. 아, 어나좋아 피칭 어, 쳤으면 딱 맞았을 텐데. 피칭을 치면 딱 맞았을 것 같아요 정말. 아... 오케이, 그 정도면 오, 딱 좋겠다. 다시 한번 더. 그렇지, 우와. 그렇게 바닥을 쓸어야 돼요. 언니, 진짜 잘칠 거야. 너무 잘했고. 나이스! 올라가서. 잘하셨어. 저거. <웃음> 저거 맞을까봐 제가 지금. 얼마나 저거 좋아했는데요. 아니, 그래도 이왕 응. 지금 하는 거 전반에 응. 좀잘 쳐줘야 후반에 어, 백타가 어. 깰 수도 있다라는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지금. 그치, 전반에 막 묵시타 이런 거. 그거 그러버리면안 되거든요. 박텨주시면 되지. 어, 아, 먼저, 먼저 쳐, 먼저 나야? 쳐. 어. 어. 잠깐만, <웃음> 잠깐만 이게 이렇게 세게 때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 그래요? 아, 근데 연습 스윙보다 조금 더 치긴 어. 컸어, 그리고 또어칠때 되니까 좀 세게 쳤어요. 또 아웃 걸음이 났구나. 네. 음. 일단 으뜸님 다시 네. 한번 쳐볼까요? 방, 제가 맞춰줄게요. 오른쪽. 잘했어. 들어갔다. 아, 아아 아, 아, 아, 깝다. 오케이존이 이렇게 무서워요. 오케이존 진짜 뭐야? 아주 라이즈 보고 있어. 내가 작게. 먼저 칠게. 어, 치세요. 어. 너무 작게 그러는 거 아니야? 와, 와, 나이스 터치. 오케이. 마무리. 파, 파, 파. 마무리해. 오. 잘 나왔어. 자, 얼핏님 쳐볼까요? 이제 시작된 거예요. 아. 와! 나이스! 나이스. 보기! 다행이다. 보기! 잘했어! 아왜 나한테 주는 거야? 아니야 <웃음> <왜 습관이야? 웃음> 아, 보기가 아닌구나. 아니, 더블 더블! 더블이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 방금 전에 트리플이었잖아요. 나한 단계씩 올라갈게. 그러니까 이게.. 너 잘했다 지금. 지금 우리가 더 나빠지지 않고 계속 그쵸? 좋아지고 있잖아요. 공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번홀 같은 경우는 으뜸 님이 더블 보기 했고 네. 좋아졌어요. 네 좋아졌어요. 아영 님은 파하셨나요? 네파했습니다 점점 나이스다. 발전해볼게요. 어, 좋아진거진 아영님 먼저 치시면 되겠네요. 핸디캡 핸디캡, 홀. 핸디캡, 핸디캡. 여기는 일보리. 이 홀에서, 이 골스에서 제일 어려운 홀이라고 합니다. 아영님 잘 치시지, 과연. 잘 갔다? 와, 아, 나이스. 악성 와, 아트 스트레이트. 굿샷. 이제 시작됐어, 이제. 야, 멋있다. 다라나 보인다. 한다고, 한다고. 아, 한다고, 한다고. 멋있다, 진짜. 굿샷! 좋아, 나이스. 좋아, 잘, 갔다! 좋아, 좋아, 좋아. 아이핑치 너무 딱 잘했어, 갔어요.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잘 가고 있다. 오, 와, 잠깐만, 윅둥님이 또 아영님보다 더 멀리 아, 나온 거 같은데? 와, 뭐야? 심으등 뭐야? <웃음> 우리 아영이 치는 걸 여기서 보고 그다음에 그쵸? 이동할게요. 네. 아 이게 아영님이 들으면 안 되는데 네. 으둥님이 아영님보다 맞발. 한 다섯 발 정도 더 앞에 <웃음> 나갔어요. <웃음> 뭐라고요? <웃음> 아니, 아니 아니 드 드렸어요? 어깨 했죠? 축구하면서 뭐라고 했죠? <웃음> 이런! 아 실수 속상하다 아나 보여준거지 <웃음> 아니 이번에도 뭘, 무슨 뭘 이유가 있었나요? 보여줘 어, 너무 좋아요 몸 회전만 생각하세요 좋아 좋아 굿샷,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다 갔어 다 꽤, 갔어 꽤다 갔어 다 갔어 다 갔어 이제 쓰리온에서 어. 원퍼트 하면 되잖아요? 너너 아, 꺼나 신기했어 너 지금 <웃음> 이렇게 옷을 입었잖아 네야야 잠깐만 죽진 않았잖아요 안 죽었을 것 같은데요? 죽진 않았잖아 근데 <웃음> 잠깐만 라이언님 네? 눈에 눈물 맺힌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죽진 않았잖아요. 눈물 맺힌 것같은데나 지금 트럼피샷 잘한다고 잠깐 자야 좋아. 응, 자한 잠깐. 자, 님 우리 지출 할게요 자, 우트님 지출. 굿샤 너무 잘 쳤고. 너무 잘 쳤다. 너무 잘 쳤고. 우와. 너무 잘 쳤고. 오케이 같아 오케이 아니야? 오케이 아니야? 나 오케이 같아요. 나 간다. 파파 오케이면. 아, 내가 문제네. 클일 났네. 그거 없어진 건 아니겠지?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와 여러분 오케이 했습니다. 파이어요파이어요 파이 파이 파이 파이 파이 파이 이거 찍어줘, 이거 찍어줘요. 골님파했입니다 아, 저희 전략이 맞았어요. 세컨에 아이언 치고 어프로치해서 핀에 붙이는 전략. 너무 좋았어요. 인증했어요? 네. 오케이. 아, 오케이. 웬일이야. 나못 몰라. <웃음> 다 했어. 오케이.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저저저 <웃음> <웃음> 도와주러 갈게요. <웃음> 잠깐만. 잠깐만 뭐예요? 네? 무슨 상황이죠? 전경을 아까, 담아야죠. 아까 아까 정글이었는데 이번에 아우주셨요 아니 기 아니라 여기 물이 있잖아요. 물. 물 담아야 될거 아니에요. 아 카메라 이거. 네. <웃음> 아까 되게 잘 찾으셨는데 아니난 힘들어 갔나 봐요 죽은 건가요? 더 이상 찾지 않고 아, 이제 여기서, 놓고 치시죠 여치게요 예. 어때요? 이렇게 딱 마무리를 하고서 우와. 상대방을 기다리는 마음 저거 너무 여유로워요 아 이거 계속 봐주세요 <웃음> 아 봤어요 저 되게 아까웠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팔을 했잖아 맞아,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팔을 됐어 <웃음> 우리가 팔을 돼서 이해를 해줘야 돼 들어간다? 너무 아, 셌어 아. 아, 아. 아, 아. 아, 좋다 내가 오늘 100개 치는 거 아니야? 아. <웃음> 골프는 멘탈 게임이라고 아. 하잖아요 이런 거요 이번엔 아, 나한테 좀 혼나자 아파 아파 너무 아파 울지 마 너무 내 마음이 아파 다음 홀에 또잘 치는데? 이런, 이런, 이런 저근통이들처은 봐! 웃자, 웃자. 와, 씨, 큰일 다 야, 백0 0개 치면 어떡하냐? 요, 요번 홀은 또 이제 또 우리가 또 거창하게 또 이제 아 축배를 들어야 되는 게 타. 자, 요번. 심으뜸 첫 파. 굉장히 어려운 핸디캡 1번 홀. 핸디캡 1번 홀이라고 했어요. 근데 흑드님이 8을 했어요. 악드로. <웃음> 대박. 잘했다. 급격 진짜. 너무 잘했어. 다음으로 우리가 파스인데요 네. 여기서는 또 아, 으뜸님이 오너예요. 으뜸 오너. 오너야. 오, 어색해. 오너야. 파우너. 이번 두, 두 번째. 이번에는 파스린고 여기서 리어리스트를 네. 팀에 붙이고. 이제 보기로 바꿔주면 시안 돼요? 팀에 붙이고 파를 <웃음> 해야 된다. 우리 아영님은 또, 님은 또 파는 반복 듯이하시니까 어, 너라도 해, 너라도. 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아, 파우너 그렇죠. 쳐보시죠. 음. 백스윙 너무 좋고 살짝만 멀리 쓸게요 어? 가자 가자 가자 괜찮아 어 튕겨 나갔다와오나갔어나갔어나갔어 진짜 럭키다 이거 파. 와 나이스 샷 아. 임팩트 소리 진짜 좋았는데 얘도 음. 왼쪽으로 가나? 왼쪽으로 좀 길었어요 아, 왼쪽. 왼쪽으로 좀 길었네요 아 왼쪽. 아쉽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잘했어 이번에는 괜찮다, 리어리스트를 괜찮아. 조금 어. 이제 두 분께서 선물해 주시는 우리 걸로 우리 돈으로 또아근또 <웃음> 아, 돈이 두번 나왔네요 <웃음> 아연님 혹시 네. 그린 왼쪽 뒤쪽으로 보낸 이유는 혹시 제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아 저기서는 제가 이제 공간이 좀 많더라고요 왼쪽에 네 제가 어프로치 실력을 또 뽐낼 수 있지 않을까 뒤쪽에서? <웃음> <웃음> 포퍼스를 보여주겠다? 아그리고도 저기 제가 뒤에 물 있잖아요 감독님이 네. 저 찍을 때 물이랑 같이 예쁘게 나오지 않을까? 내가 <웃음> <웃음> 아 미쳤네 진짜 정신 나가네 거기까지 태한 거예요? <웃음> 와. 캣님, 오, 네, 와희 캐디님 너 지어우다 오늘 정말 많이 배웁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 정도는 생각하고 쳐, 쳐야 돼한 15m 보면 되는데 15m? 너무 크게 치면 안 돼요 여기 되게 그, 에이프런이라서 프 맞아요, 좀 짧게 잡아도 돼요 네 오케이 그렇지 오, 괜찮은데? 오, 나이스. 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잘 쳤어 잘쳤 뭐야, 너무 게임 끗아 <웃음> 어머, 잘, 잘 쳤어 <웃음> 아니, 아니, 오케이,가 아니다. 그래도 괜찮아. 또 파해? 또 파하는 거 아니야? 오, 이 아, 연속 이걸... 파는 거 아니야? 야, 너 빨리 트러블쇼 보여줘. 알겠어, 기다려. 우리 같이 파자. 네. 보여주세요. 오, 잘 갔어. 그래도 갔어. 와, 뭐야? 정말 계획이 다 있었던 아, 거야? 계획이 어머, 어머. 미쳐. 야, 잘했어. <웃음> <야>, 잘했어. <웃음> 이번에 같이 파자. 하 이거 또 나왔다 이거 또 나왔다 이거 아... <웃음> 이니어 또 이거 나왔다 이니어 이거 먼저 하고 해야겠다 밟을 거 같아요 아컨시드 드릴게요 오케이 드릴게요 아니요 얘 오케이가 없어요 아, 오늘 오케이 없어. 아 오케이 없구나 어아없그 아니야 어, 천천히 하세요 그냥 밟을 거 같아요 제가 나이스,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아! 나이스, 파! 잘했어 잘했어 이연서 파! <웃음> 아, 웃트님 아, 너무 잘했다, 그쵸? 어, 어떡해. 야, 나 저거. 너 조금. 너왜 그래, 진짜? 진짜, 오늘 제발. 진짜... 얘 파슬리 천재데 원래. 더블나 오늘 1 0 0 치는 거 아니야? 아직 포기하지 마. 골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혹시 계획에 차질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웃음> 또 박수를 좀 쳐야 될것 같은데. 아 박수. 두 번째 박수. 어, 이연속파. 진짜 잘한다. 진짜 잘했어. 이연속파 했어요.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잘했어. 아, 진짜. 이제 힘들어 가면 안 되니까 다시 리셋하고 아, 아. 다시 집중해 볼게요. 오, 바람 바람 와, 바람, 바람. 와, 또 이제 태풍급으로 바람이 좀 불고 있는데 이거 30m 있는데, 꽉 낀다, 30m 이런 환경 속에서 으뜸님이 팔을 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버금님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방향 좀만 왼쪽 볼게요 오케이 우샤! 와, 와, 와, 좋아, 와. 좋아. 뭐야? 나왜 이렇게 잘해? 뭐야? 아, 왜 이렇게 잘해? 아, 진짜 아, 뭐. 아. 너또 긴장하지 말아라! 와, 어쩜 좋아 무섭네, 어, 이거? 무서운 신인이에요. 루님 아, 저기 빨간 깃발 보여요? 또 절로 갔어요? 또 그냥 절로 허! 갔어, 그냥. 악성 스트레이트. 캐디님저 가운데로 간공 누구 볼인가요제볼이다저 <웃음> <웃음> 가운데로 멋지고 이쁘게 날아간 공 누구 공인가요? 케디님. 알았어, 알았어. 자, 우리 최해봐 아, 네, 할게. 아, 치세요. 아, 죄송합니다. 청울게요. 야, 너왜우측 그렇죠? 제발, 그만 가. 너 자꾸 등산하려고 너 오비 안? 오늘 백개 치는 거 아니거든. 하나 더칠야될것 같은데요. 공 있으세요? 내가 오비티가 있어요? 오비티 이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오비티가 있대요 오비티로 가자. <웃음> 그래, 그래. 오비티로 가자. 오비티로 가자. 오비티가 <웃음> 우리 한 번도 없었으니까. 와, 잠깐만, 나 지금 몇개 오브야? 나 지금 백개 치는 거 아니야? 오늘 우리 쇼카드 잠깐만 이거 눌러줄 수 있어? 첫 번째 거. <웃음> 와, 내가 더못 치고 있어 언니. 어머, 아, 너 와. 지금 오케이 OK 받는 것 때문에 그래. 어떻게 페어웨이 저 중앙에 어, 있는 어머, 저 페어웨이 중앙에 어머, 있는 공누는건가요아 참... 너무, 너무 가운데 예쁘게 갔죠? 그러니까요. 그렇지. 공 맞을 어... 거야 걱정하지 마요. 몸을 공 돌리세요. 맞을 거야. <웃음> 오, 아니 근데 어... 너무 아, 어려워요. 너무 이거. 이거? 네. 이 기회를 놓쳤네. 파파이 분들 괜찮아요. <웃음> 드라이브 잘했어. 드라이버 잘했으니까 <웃음> 아좀 너무 아쉽다. 아, 저게 뭐야? 저 정도면 샌드보다 못친 거잖아. 공을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또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잘했다 잘 생각하자고요. 나이스. 그래도 나이, 잘... 나이스까진 아니야. 아, 나이스 아니야. 그래도 뭐. 아... 저는 그러면 7만 될까요? 아네. 약간 그거예요. 아영님 구질은 약간 그거 같아. 요 소세지 구질. <웃음> <웃음> 그 그게, 핫도그에 들어가는 있잖아요. 소세지 있잖아요. 삼겹살 소세지. 네. <웃음> 네. 구질이라고 해서 이렇게 뜨고 <웃음> 있거든요. 일부러 좀 깊네요. 괜찮아요. 다 나가요. 그렇지. 아, 아, 너무 깊었다. 그게 좀 풀이 좀 깊었어. 네. 근데 괜찮아. 모양 괜찮았어요? 잘할 수 있어요. 좀만 더 왼쪽 볼까요? 어, 네. 감사다 나이스. 어디가? 아, 잘 오, 맞았는데. 고리형. 나공 없어, 언니 있으세요? 공좀 갖고 다녀야겠다. 아닌데. 응? 울지마? 괜찮아. 자, 오비가 날설수 있기 때문에 잠정구 네. 하나 치고 갈게요. 턴! 그렇지, 좋아. 나이스! 좋아, 이렇게 좋아. 나와야지. 좋아. 아, 그러니까. 너무 잘 쳤고. 잘했고. 잘했고. 좋아, 좋아. 아영이 가자. 와. 잘 갔다. 잘간 거죠? 이번에는 왠지죠? 킬바사 소세지까지는 아니고 어, 아, 너벙커딱 핫도그 있니? 벙커 벙커 핫도그 소세지 좀더 멀리 쓰고 어! 아 제발 아깝다 잘했는데 양파가? 괜찮아 약간 으뜸님이 지금 경사도 때문에 네.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데 네. 잘할 수 있습니다 적응을 할 네. 거예요 이번에는 피칭으로 네 오케이 좋고 괜찮아, 괜찮아. 어, 지금도 너무 지금 너무 많이 들었어. 지금 너무 많이 들었어. 백스윙 너무 많이 들었어. 아, 심했 고전이구만. 이땐 이게 최선이에요. 아영이가. 그죠, 이게 최선이죠. 잘 쳤네요. 아, 잘뺐어 나이스, 나이스. 그래, 아웃 됐어. 몇 번이에요? 56도야. 오케이. 오케이, 딱그 정도 좋다. 괜찮아요, 뚜님 괜찮아, 잘하고 괜찮아. 있어요. 연습 샷으로 연습 샷으로. 요홀요홀 홀 이제 양파 받고 네. 연습한다 생각하고 연습해보죠. 다음 홀을 위해서 오케이 반. 어유 <웃음> 이번 홀은 나랑 홀안 맞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웃음> 어 나이스 어 프로치. 아 조금만 더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깝다. 얘도 한 20m 봐야 돼요? 네. 돌리기 돌리기 아이고. 나이스. 나빼나 빼도. 나아도나 아니죠? 잘하셨어요. 나 빼도. 나 빼도. 나 빼도. 양파네? 아영이 네. 얼마 쳤니? 아, 나 몰랐어? 이번은 진짜 너무 많이 쳤다 쿼터와나 네. 와, 아, 진짜 많이 치고 있어 음. 이번 거는 파포인가요? 네 아영아 우리 두홀 잘 쳐보자 그래 진짜 저 오늘 목표 생겼잖아요 어? 뭐요? 백타 안 치기! <웃음> 저는 오늘, 오늘 목표거든요, 그거? 자, 제가 할수 있도록 잘 갔다 와, 굿샷! 감사합니다! 스이트 <웃음> 샷! 티를! <티르>. 어머! 루트 네? <웃음> <어디 웃음> 저희는 조금만 더하셔도될것 네. 같아요 그렇지, 부드럽게! 좋아 좋아 나이스! 아, 괜찮아, 저기 괜찮아. 아, 다리 많아. 하. 하. 괜찮아, 펜탈. 괜찮아. 아, 드라이버 뭐... 아유. 너무 좋아. 맞을 때 느낌 좋았어? 방금요? 응. 그냥 괜찮았어요. 나쁘지 어...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냐면 아영 님이 탄도가 조금 낮은 편이라서 네. 이제 내리막 콜에서는 굉장히 조금 아... 유리한 아... 그런 탄도를 구사하고 있고 오르막에서는 살짝 이제 좀 손해를 볼수 음... 있는 공이, 공이 제꺼 너무 잘 왔네요. 네. 진짜 우와, 이 태우의 중앙에 이렇게 이쁘게 공을 놓은 거누건가 이거? 아, 제 공이에요. 너무 좋고 회전에 집중.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 간다 다 간다. 다 간다 다 간다. 댐샷. 여기서 치면 되나요? 이래서 탑볼이 좋은 거. 오. 지금 풍경 엄청 좋아. 예쁜 샷 보여줘. 알겠어 알겠어. 우측 들어온다. 어, 들어왔어. 와, 들어와요. 잘했어. 네 감사합니다. 굿샷, 네. 나이스. 갑시다. 오늘 걸어갈까요? 좀더 볼까요? 오케이, 이 정도 봐야 돼요. 약했다. 아, 약했다. 너무 약했다. 아, 아깝다. 괜찮아, 괜찮아요, 싶다. 괜찮아요. 저기 넣으면 파고 못 넣는 복이니까. 어? 어. 그래도 이 홀은. 우리가 잘 지금 들어왔어요 <웃음> 그렇죠 우리 라영님 버디펄트 한번 <웃음> 볼게요 이게 걸.. 멀.. 제 해저드라가지고 아.. 버디펄트 아니구나 네와 하! 어, 하! 우와! 하! 어디? 거, 어디 아니야 하! 해저드들 해저드. 해저드 와 이거 저 하이파이브 저 잘해 여기가 잘해 거 멋있는 거하 건져놨잖아 내가 와, 롱포팅 하나 넣었잖아 거 아니야, 롱포팅이 지금. 진짜 잘해 얘가 아니 의도했죠 <웃음> 그랬어? 나팔 <웃음> <파 웃음> 이렇게 하려고 했어 그랬어? 처음부터 와, <웃음> 와. 그럼요 그럼요 오 나이스 까르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거리감 좋다 이 했나?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컨실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보기. 보기 잘했어 잘했어 잘했지? 잘했어 보, 보기만 잘했어 나이스, 잘했어 나이스. 마지막! 어디였으면 너 진짜 퍼펙트인데 어디였으면 사실 좀더 멋있었긴 하는데 <웃음> 근데 저는 그러니까 스쿠가 필요 없고 갑자기 갑자기. 베타 오늘 깰수 있는 거나 희망적이지? 지금 희망적이지. 너무 잘하고 응. 있어요 후반에 충분히 당길 수 있고 마지막 지금 마지막 9번 홀도 지금 열심히 쳐야지 맞아 맞아 파포일까요? 예, 오르막 파포일게요 너 오르막 조심해라 <웃음> 저 죄송한데 바로 붙이들고이 정도면은 <웃음> 바로 붙이들고이 <구치드 웃음> 정도면은 그냥 <웃음> 아, 이제... 하자마자 <하잖아>, <웃음> 약점을 알려주니까 바로 약점을 공략을 해버있네도 놓치지 아, 않죠 이런게 은근히 짧아보이는데 그렇게 짧진 않죠 오르막이라서 오, 네. 여기서도 우리 잘 쳐야 돼요 아 형님은 이제 몸이 다 풀렸어 네. 자세가 나오네 악성 스트레이트? 아, 굿샷!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정 가운데에 나올까요? 네 좀만 더 우측 볼게요 좋다. 와! 샷샷아 드라이버는 너무 잘 쳐요. 와, 네, 너무 좋아요. 캐디님 이게 혹시 저 가운데로 입구에 간거 혹시 누구분인가요? <웃음> 캐디님 제공 보셨어요? 아, 진짜 으뜸 언니가 제공 보셨어요? 아. 이번에 너무 차분하게 잘 쳤다. 잠만 이제 전홀에서 네. 전월에서 으뜸 님이 보기 했고 아영 님이 파했죠? 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아영님 한번치는거 구경 갈까요? 네. 잘 갔지? 왼쪽 갔어. 그리 올라간 거 같은데. 아, 올라갔다고요? 올라간 거 같은데. 안 올라갔어요. 안,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왼쪽, 왼쪽, 왼쪽. 살짝 왼쪽. 그렇지. 그렇지, 아, 실수가 나도 탑볼을 쳐야 돼. 네. 괜찮아. 어?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올려서 치면은? 네 올려서 치면 돼요. 그러니까 실수가 나와도 네. 탑볼이 나와도, 나오, 나오는 건 나오면 되니까 뒷닥보다 낫다. 무조건 몸을 끝까지 다 돌려야 네. 돼 알겠죠? 그러다 아... 보면 또 좋은 샷이 나올 거예요. 일단 내리막에 오르막 상황이라 너무 어려워. 아, 그래서 어플을 쳐서 잘 쳐도 뒤로 넘어갈 확률이 네, 너무 네, 높기 네, 때문에 퍼팅으로 네. 거리감을 잘 조절해 볼게요. 네. 오케이 그 정도 보면 되겠다. 그렇지 그 정도. 어? 잘했다. 나이스. 와 미쳤어. 오케이 오케이. 어땠어? 오케이, 어땠어? 오케이, 어땠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케이이나 아, 하나만 어때? 물어볼게. 하나만 물어볼게. 어땠어? 잘했어. 포터, 어땠어? 아, 포터 어땠어? 아, 어, 어땠어? 완벽해. 포터 어땠어? 아 이거 빨리 찍어줘. 이거 이거. 빨리 좀 나이스타 찍었어요? 나이스타 나이스타. 나이스타. 어떻게? 어땠어? 파했어 <웃음> 파. <웃음> <웃음> 야 이제 너만 잘하면 돼. 알겠어 알겠어. 나만 잘. 할게 마음이 어때 마음. 편해! 삼개 오버. 삼개 오버했어 지금. 삼개 오버했어. 절로 떨어지면 안 아... 되는데. 너무 아쉽다. 이런 이런 이런. <웃음> 마무리를 잘 해봐줘. 열심히 해볼게. 들어갔다. 들어갔다. 힌, 힌. 아, 아우. 이런. 아깝다. 이런 이런. 진짜 오케이가 진짜 아깝다. 힘드네요. 깽그랑이. 아 전방 끝났어요. 지금. 전방, 전방 끝났어요. 끝났어. 지금 일단 저희가 나인홀 라운딩을 끝냈고요. 심무뜨님은 53타. 지금 저 지금 생각보다 잘잘 덜게 쳐요 지금 생각보다... 살짝 턱 거리이긴 한데 두번잘 어, 아, 치고 잘 잘하면 어. 진짜 깰수 있어요. 엄청 망했는데 53타면 내가 깰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이. 황아연님께서는 <웃음> 지금 55타를 좀 치고 계신데 아유. 이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이 OK 존에 있었을 때 이제 OK를 주느냐 OK를 주지 않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커요. 원래 네. 이아연님께서는 훨씬 더잘 치시는 분인데 네. 오늘 조금 이제 좀 룰이 조금 이제 이 으뜸님과의 대결이다 보니까 좀 냉정하게 하다 보니 지금 타수가 이렇게 된 상황인데 아연님 어차피 후반전에는 뭐 2분파를 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네 맞아요. 아. 한번 아. 입상을 얘기해 주세요. 어 후반에 제가 그래도 쫄깃쫄깃하게 하고 네. 싶어서 후반에 <웃음> 잘할 거거든요. 그럼 가뿐하게 <웃음> 네. 가뿐하게 80대는 칠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요. 아 알겠습니다. 아 가뿐하게, 가뿐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볼게요. 오케이. 기대할게요. 으뜸님은 이제 백타를 깨는 거를 네. 네. 계속하고 우리 아이께서는 <웃음> 이제 당연히 80대를 치는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가 자, 파이팅. 후반하가습니다 잠만 주마주세요. 하시고 저희. 게잘 올려서 네, 잘해 하나 하면은 아. 와 왔어. 여기! 자, 여러분 지금 부적 일어나는데요.